올레길 여기 옛날에 나 올레길 걸었대. 아. 올레길 걷다 여기 와서 밥 먹었거든. 그리고 여기 아. 우영우다. 우영우 제주도 고기국수 편에. 아 그게 여기야. 똑바로 해가도 거꾸로 해가도 우영우. 요즘에는 그거 아니야. 바바리 맥게고. <웃음> 그래서 바바리 <마발이> 맥게고. <몇> <웃음> 요즘에는 그 부잣집 그 아들 내미가 그거. 뭐라고? 부잣집 아들 내미. 부잣집 막내 아들 아들님? 부잣집 막내 도련님 막내, 막내 아들 도련님 육수가 쿵쿵한 고기 국수가 있고 어. 좀, 좀 깔끔한 고기 국수가 많아 어. 여기가 약간 덜 쿵쿵한 아 어, 그래서 좀 난이도가 낮은 나는 깔끔한 거 좋아 응 그런 게 좋아 비빔국수를 따로 한 그릇 시킬까? 다 먹을 수 있어? 아니 안, 안될것 같아 왜냐면 이 커피 세트가 어. 내가 그때도 혼자 커피 세트 먹은거 같은데 아 진짜? 이번는 롯데리아도 커플 세트 먹고 왜 이렇게 커플 세트만 먹어? 난 항상 영분을 생각하면서 먹어. 아 그래. 어쨌든 맛있겠다. 침좀 그만 삼키면 안 돼? <웃음> Well, l e 고국랑 같이 먹으면 엄청 도스러요 엄청 네. 배송비는 좀금 덜지던데 좀더 맛있어 요 음. 나는 새우젓 <웃음> 새우 한 마리씩 먹어새라 포화 좀 보려보자 그럼 음, 새우야 먹어자 음. 맛있지? 근데 네. 저는 MZ세대들은 새우젓보다는 음. 마늘에 고추가 나아 MZ세대는? MZ세대 아. MZ 는 <웃음> MZ 뭐 알려줘도 말아. 사만 분 써먹고 있다. 어쨌든 안 눌렀을까. 저번에 큰 얘기인데 버튼 안르고어 <웃음> 이거 세트요 네. 커플 세트 이렇게 맛으면서았는데 일단 드릴게요 누나 드릴게요 <웃음> 젓가락이 없네? 괜찮아요 <웃음> 여기 생일 언제야? 12월 나 생일 언제야? 11월 젓가락이 없네? 일단 드릴게요 누나 <웃음> 고마워요 제, 제가 가야 되는데 <웃음> 나이로리 제가 가야 되는데 <웃음> 죄송합니다 여보 그래. 많이 먹을수록 칼슘 많이 먹어야 돼 어. 껴있는 건 여보가 먹어 네, 왜 내가 안 좋으셔서 뭘 싶으시나요? <웃음> 양도 많다 응꼬기안해돼 음. 다음에는 비빔국수 먹으라고 어. 한 번요. 쌈 들어가. 맛있지? 맛있어. 괜찮아? 응. 여보가 국수를안 먹는데 괜찮은 진짜 괜찮은 거 같아. 아고 국물이 좋아. 딱 좋다. 여기는 집에서 가까워서면 오기도 좋고. 음, 음. 만약 에 커플인데 둘다 국수를 잘먹시는분이다그러면 그냥 먹으면 되고 음. 한 명이 잘못 먹는다. 음. 그럼 보통도 개에서 나눠주고 먹으면 좋고 음. 그 며칠 전부터 먹고 싶었는데. 잘 먹었다. 국수집 우리 제주도 와서 처음 갔을 때 거기서 먹었다면 되게 미루는 거 같아. 근데 잔액이구나. 그게 약간 이제 코콤하게 끓이는 거 전포데에거기정포 그래? 응? 처음에 와서 거기 그, 거기 건물에 들어가서 먹었데 근데 거기 사람 진짜 많았잖아 사람 많았는데 거의 다 남기고 갔어 사람들도 근데 거긴 되게 유명한 집이 거든아응 근데 내가 나오는 게데 닭을 남기고 나갔어 근데 말을 해? 기고나갔렇게 거기 밸래 내가 다이렇 별거 <웃음> 아닌 거야 행복할 기워줄게 사이다 한겨 볼까아안 안, 먹어 안 먹어요? <웃음> 나도 먹기 싫어 <싫은가? 웃음> 맛있게 먹었어? 응. 좋아해 나도 좋아해 이제 다 먹었지? 응. 야 이거, 이거 광고 아니다 야, 이거 제주 홍보대사니까 이거 하는 거다 광고 아니다 우리 서귀포에도 맛있는 거 많아서 하는 거다 커플세트 얘기해주세요 커플세트요? 커플세트는 35,000원이요 비빔국수랑 고기국수랑 돈베고기랑 음료수 이렇게 나옵니다 국수는 바꿀 수 있어요 국수는 바꿀 수 있고 고빼기는 1000원 추가 근데 보통도 양이 많아 어양 많아 양 많아 가자 다음 맛집을 찾아서 여러분 서귀포에서 정말 맛있는 고기국수집이니까요 여러분도 오셔서 꼭 한번 어,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